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하증권론제 3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선하증권의 종류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유통성을기준으로한 분류에서 미국법과 영국법을 비교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못했는데 그 부분과 수화인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또 운송물의 하자상태 표시의 의에 의한 분류 이 세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 선하증권의 유통성과 관련된 영국법과 미국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법은 1855년 선하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선하증권의 권난증권성에 대하여 동산법을 모델로 삼은 판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1855년 선하증권법과 이를 개정한 1992년 해상물건운송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어, 영국법과 미국법은 그 근원을 같이 하지만 선화증권과 관련해서는 1794년 릭베로드 메이슨 사건을 기점으로 어, 그 법리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선화증권을 완전유통증권, 즉 무인증권으로 제도화한 반면 영국은 선화증권을 준유통증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화증권은 회장선화증권만을 의미하며 어, 불완전 유통증권이기 때문에 운송물과 분리하여 선화증권이라는 서류를 독립적으로 매매할 수는 없도록 한 것이 영국의 법인데요. 거래의 본질은 운송물이고 선화증권은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선화증권의 보유 또는 양도는 운송물의 보유 또는 양도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행방으로 운송물의 수익권을 추정하는 데 불과합니다. 어, 선아증권의 정류만으로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아증권은 운송물을 대표할 뿐, 선아증권 자체가 그 소지인에게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커먼로의 해석이었습니다. 어, 반면 미국의 법은 1916년 연방선아증권법에 의하여 선아증권의 권한증권성이 완전히 법제화되었습니다. 음수표법에 해당하는 금전증권법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영국 국가는 달리 선라증권을 완전유통증권으로 보게 됩니다. 선라증권이 증권양수인의 수중에 들어가면 운송물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가 되고 권리의 안전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게 됩니다. 선라증권은 해상, 철도, 도로, 항공운송이 사용되는 운송장이라는 뜻으로 넓게 사용이 되는데 운송 방법이나 운송 수단이 다르다고 하여 운송장의 법적 성질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주법이나 주간 운송 또는 어, 수출 운송, 수입 운송 여부에 따라서 어,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이 각각의 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통일 선하증권법 및 통일 창고증권법을 기초한 통일 상법전 제 7조는 어, 주내 운송에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일부 수입운송선화증권에도 적용되고 이 있습니다 어, 선화증권이 유통되면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유통장수입법이 적용되는데 이 주간운송선화증권이나 수출운송선화증권이 어떤 주에서 유통되면 이그 선화증권에는 연방법이 적용됩니다 선화증권이 운송물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증권즉 완전 유통증권으로 보는 것이 영국 법과는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뭐 연방선화증권법에 의거하여 운송인은 선적 여부 또는 선적시 기재된 운송물의 상태와 관계없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선화증권 소진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선화증권의 소지만으로 운송인에게 운송물 인도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고 선화증권 소진은 운송인에게 금 반원의 법률를 들어 선화증권기재 불이행에 대해서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이 미국에서 선화증권에 적용되는 법률은 주내 운송용 선화증권에는 UCC 즉 미국 연방 통일상법전 제7조가 적용이 되고 주주 사이에서 운송이나 수출 운송용 선화증권에는 미국 연방법전인 USC 제4 9편제8 0 1장이 적용됩니다. 연방 선화증권법 또, 수입 운송용 선화증권법은 선적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미국이, 미국에서 선화증권에 적용되는 범위를 요구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수화인의 표시 방법에 의한 분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인의 표시 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김영식 선화증권과 지시식 선화증권, 무기명식 선화증권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먼저 김영식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영식 선화증권은 수화인 칸에 특정인, 즉 회사나 또는 개인의 성명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얘기하는데요. 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유통금지 문헌이 기재되지 않는 한 유통이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중국과 같이 당연히 어, 김영식 선화증권은 비유통 선화증권으로 취급하여 유통 불가라는 문헌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도 있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수화인 칸에 코리아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 서울코리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를 하는데요 애초부터 비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비유통이라는 표시를 고인하여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행 형식입니다 이 경우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증권에 기재된 김영수하인이 아니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 발행유형은 매수인 김영식 소화인 김영식 수입지 통관업자 김영식, 수입지의 송화인 데일인 김영식, 취결원행 김영식, 추심원행 김영식 등이 있습니다. 어,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 우리상법이나 일본법의 경우에는 김영식 선화증권으로 발행이 되더라도 배서금지 또는 비유통이라는 문언이 없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어, 미국은 구연방선화증권법에서는 김영식 선화증권을 스트레이트 위해 지시식 선화증권을 오토비열로 표기하고 를기명식 선화증권은 당연히 비유통선화증권으로 분류하여 비유통이라는 문어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국해상법이 이런 방식인데요. 1952년에 연방선화증권법을 개정하면서 각각 유통선화증권과 비유통선화증권으로 분류를 함으로써 영국법과 같은 식으로 방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비유통선화증권은 당연히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정당한 수화인을 처음부터 기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비유통 선라증권은 자동적으로 기명식 선화증권 인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유통 선라증권의 경우에는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도 기명 수화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통상위원회 ICC에서는 지시식 선화증권은 황색용지, 기명식 선화증권은 백색 용지에 인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환한 담보를 필요로 할 경우 운송물의 해상 매매의 경우에는 유통이 불가능한 김영식 선화증권은 담보권 행사 및 운송물 유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화증권을 분실하면 재권 판결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 다음은 김영식 선화증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어, 첫째 운송의 일부를 다른 운송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실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나두 번째 운송기간이 짧아서 선하증권의 유통이 필요가 없는 경우 세 번째 그밖에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겸본품이나 박람회 등의 전시품, 이삿짐, 개인용품, 공공단체용품 등의 어, 운송처럼 유통이 필요 없는 이러한 경우에 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매수인 기명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수입업자가 물건매매대금을 승급한경우나 청산계정으로 어,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조건으로 선정한 경우, 신용장 조건에서 수입업자 기명식으로 선하증권 발행을 요구한 경우, 수입제의 법률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 기명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어, 다음은 지시식 선하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시식 선화증권 오더 비핵이라는 것은 선화증권의 수화인 칸에 수화인이 상호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유통을 목적으로 한 지시문은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무슨 무슨 뱅크 등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얘기합니다. 어, 지시식 선화증권의 정당한 수화인은 수화인 칸에 첫째 order of shipper로 기재된 경우라면 수화인이 증권 뒷면에 배수한 증권을 소지합니다. 두번째 오더 n g 코리아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로 기재되어 있다면 코리아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가 배수한 증권의 소진, 또 세번째 오더 of 우리 뱅크라고 기재된 경우, 경우는 우리 뱅크가 배수한 증권의 소진이 그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률관계를 보면요. 송하인 또는 은행이 사라증권 뒷면에 백지 배수를 하여 양도하면 증권의 소진이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을 교부하던 송호인은이 선화증권의 배서양도함으로써 운송물에 대한 수익권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어, 신용장 거래에서는 운임선급 통지수령인은 수입상 송아인 지시적으로 작성된 그린 선적 선화증권 전통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에는 A 어, full set of green on-board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a s i 어, p p e r marked freight prepaid i n Notify a c c o u n t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이 운송 중 자유롭게 전매될 수 있도록 선화증권을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은행의 개입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 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지수령인은 지시식 선화증권은 적법한 절차대로 배서된 선화증권 소지인이 곧 수화인이 되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을 제시하기까지는 누가 수화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화증권에는 운송물에 관련된 통지를 할수 있도록 통지수령인을 기재하는데요. 통지수령인으로 기재된 자라 하더라도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는 정당한 수화인은 아닙니다. 지시식 선화증권에서 통지수령인의 기재가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이고 운송인이 반드시 통지수령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할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지수령인 칸에는 수입업자, 통관업자, 수입자의 수출업자, 대리인 등이 기재가 됩니다. 어, 다음은 선화증권의 제시에 대해서 알아보면 매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 또는 화물인도 지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배서된 선화증권의 원본 한 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 송화인 지지식으로 발행되었던 송화인은 전통의 백지 배서 또는 특정의 수화인 또는 피배이선인 앞으로 배서를 하게 되요 어, 최초의 원본 한 통이 운송인에게 제시되면 나머지 두통 무효가 됩니다. 이미 앞의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선하증권에는 전의 증거로서 다음의 서명자는 선장 및 선, 선박 소유자를 대신하여 동일한 취지 및일자의 선하증권 소통이 서명하였다. 이중한 통이 회수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된다. 라는 문언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이 송하인 지시식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에 단순 지시식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음격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환호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신용장 거래의 경우 지시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도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완전히 일치하는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 지시식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순지시식 선화증권은 단순지시문원으로 발행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운송물을 인도하여 야 하는 어, 지시식 선화증권 중에서 가장 많이 발행된다고 했습니다.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지시할 수 있는 당사자는 송하인, 신용장 개설은행, 취결은행, 주심은행, 송하인의 대리인, 매수인 그 밖의 소진 등이 모두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하인 지시식 선화증권인데요. 어, 송하인 지시문원으로 발행되어 있어서 운송인은 송하인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라 합니다. 누군가가 양육항에서 운송물을 인도받으려면 송화인이 배서한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화인이 1차적으로 운송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도록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도 송화인의 배서가 있으면 선하증권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쉬기를 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장 개설은행 지시직 선하증권인데요 신용장 개설은행 지시문헌으로 발행되어 있어서 운송인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시를 받아 운송물을 운도합니다 누군가가 양육항에서 운송물을 인도받으려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배서한 선화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용장 개설은행이 운송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고요. 다음은 취결은행 지시식 선화증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취결은행 지시문으로 발행되어 있어서 운송인은 운송물을 취결은행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화은음의 취결은행이 선화증권에 배서를 해야 운송물의 인도가 가능한 건 운송물에 대한 지배권은 일단 취의결 은행이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심은행 지시직선화증권인데요 어, 추심은행 지시문선으로 발행이 되는데 무신용장 거래 DP나 d a c 환호음의 추심은행이 선화증권에 배서를 해야 하며 운송물은 추심은행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송화인대일인지시직선화증권인데요송화인대일인지시문선으로 발행이 되고 송하인이 매수인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물을 발송하였거나 매수인이 결정되었더라도 물건 매매 대금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 송하인이 운송물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운송물의 인수를 위해서는 선화증권에 송하인 대리인의 배서가 있어야 하고 운송인은 대리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야 합니다. 다음은 음, 매수인 지지직 선화증권인데요 매수인 지식문원으로 발행이 되는데, 이미 물건 매매 대금이 결제되어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송화인이더 이상 운송물을 지배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선화증권의 매수인이 배수를 해야 하고, 운송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택 무기 식 선화증권인데요. 선화증권 안면에 운송물을, 어 땡땡땡 무역에서 또는 선하증권 소진에게 인도할 것과 같은 문호를 명기한 선하증권입니다 수화인으로 지정된 땡땡땡 무역에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소진이라도 이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무기명식 선하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화인 어, 칸을 비워둔 빈칸 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 이러한 선하증권을 무기명식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어, 수화인 간의 지참인이라고 기재한 경우는 지참식 사라진권입니다 누구나 사라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정당한 수화인이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무기명 사라진권과 같은 것이고요. 선택 지참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예를 들면, to, 땡땡땡 트레이딩 컴퍼니, or, b e a r o 이런 식으로 발행된 경,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땡땡땡 트레이딩 컴퍼니가 직접 수화인이 되어도 무방하지만, 어, 이러한 회사가 배서해야 유통시, 배서를 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지참인은 배서 없이 교부만으로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모두, 어, 결과적으로 무기명 서라증권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 관계를 보면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설라증권의 상환증권성, 지시증권성, 처분증권성과 같은 법적 성질과 물권적 혈액에 의하여 무기명 선화증권의 효력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화증권을 완전유통증권으로 규정한 미국에서는 통일상법장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국가에 따라서 무기명식 선화증권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기명식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할 기능은 당사고의 동률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하자상태 표시 이무에 의한 분류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분류에 의하면 크린선화증권과 파울선화증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크린선화증권은 운송물이 본선에 양호하게 선적되어 선화증권의 비복한 등의 운송물이나 포장의 상태에 대한 하자 또는 포장불량 등의 유보사항이나 또는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불리한 부가단서 또는 유보조항의 기재가 없는 선화증권을 얘기합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할 때 송화인이 서면으로 신고한 운송물을 물의 수량, 포장, 확인, 화인 및 외관 상태를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운송인 및 송화인 상방에서 검수인을 선임하여 적부전의 봉선 인 또는 선측의 암벽 또는 장교 위에서 운송물의 개수, 화인 및 외관 상태에 대해서 입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검수표에 기재하고 상당히 확인을 하게 되고요. 본선 측 검수는 이를 일람표로 작성하여 1등항에서 이게 제출하게 됩니다. 일등항에서는 선적 후일란표의문안을 그대로 본선 수령증에 기재하고 이를 선화증권에 옮겨적게되는데 이때 선화증권의 사고 문헌은 기재되지 않은 선화증권을 그린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사고 문헌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어, 파우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크린스 라중권이 발행되는 절차를 보면 요 첫째, 운송 및 송, 송하인 상방에서 검수인을 설임하고 적부전 본선 위 또는 선측의 안벽 또는 장교 위에서 운송물의 개수, 하인 및 외관 상태에 대해서 입회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세번째,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검수표에 기재하고 상반이 확인하는데 뭐 본선, 네번째, 본선측 검수인 1, 1란표로 작성해서 일등이에이 제출합니다. 1등학에사는 선적구 1람표의문구를 그대로 밀출 20대에 기재하고 이를 선화증권에 옮겨줬게 됩니다. 어, 법률관계를 보면 UCP600의 제27조미 인코타운에서는 크린운송증권은 물건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주는 중앙 또는 단체가 없는 운송증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은 크린선화증권으로 크린선화증권을 은행에 제시하여야 취결이 가능합니다. 어, 여기서 취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은금 결제가 가능하다, 환원금의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매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송화인이 운송물을 계량하고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그대로 운송을 의뢰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내용물 및 포장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할 수 없으므로 선하증권에 송화인이 적입하고 개수하였다든지 송하인이 무엇을 음, 적입하였다, 또는, 어, 이와, 이와, 같은 부지약관이나 컨테이너약관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어, UCP-600에서는 이러한 문언이 있다고 하여도 파워선화증권을 보지 않고,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린선화증권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적 이후 운송물의 훼손에 대하는 운송계약 위반의 여부가 다터지는 문제인데, 선적 당시에 운송물의 이상이 없었다면, 그린선화증권을 발행하여야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울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적된 운송물 자체, 포장, 수량, 화인, 외관상태 등의 이상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본선 수령증은 비복한 등의 기재가 되고 그 내용이 선화증권에 그대로 기재되어 발행되는 것으로서 그린 선화증권의 반대 개념입니다. 어, 운송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 수량 부족, 파손, 고장불량 등과 같은 이상이 발견되면 검수인을 통하여 운송물을검사는 1등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본선수령증을 비고하에 기재하여 파울 본선선화증 수령증을 송하인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파울 본선수령증을 제출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본선수령증의 사고 유무 기재를 그대로 옮겨져어 파울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절차를 다시 정리를 보면 운송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 수량 부족, 파손, 포장 불량당 등의 이상이 발견되면 검수인을 통해 운송물 검사 1등항에서는 이 사실을 메이처리시트비우라는 기자고 파울 메이처리시트를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겁니다.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파울 메이처리시트를 제출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사고 조교를 적고 그대로 옮겨 적어서 파울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절차를 취합니다. 어,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인도받는 측으로부터 소원의 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운송물을 수령할 때 운송물이나 포장의 상태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선하증권에 표시하여 후에 운송인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운송물의 부족 이상이나 포장의 잘못 등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수선하여 사실상 무사고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그린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운송물 사고에 대한 비보가 기재되면 파울 선화증권인데요 화원 홈 취결 시 은행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송화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적은 일종의 보상장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그린 선화증권을 교부받는 관행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파울 본선수용증이나 파울 부도수용증이 발행되는 단계에서 보상장이 제출되어 그린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장은 문제가 된 운송물로 인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 보상장을 작성한 송화인이 이를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얘기합니다. 파울 선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보상장을 받고 그린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선화증권 기재의 진실성이 반하는 탈법행위로서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상장의 효력을 무효로 판시한 판례도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동맹도 있습니다. 보상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운송이나 선라증권 소진에 대하여는 증권 기재의 내용대로 운송체험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단지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한 허위의 그 선라증권 발행행위가 아니라 보상장 발행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상장을 받고 그린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불과하므로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증권의 문헌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표시대로 무사고 운송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고 단지 송하인을 상대로 보상장에 따른 보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상장의 발행은 무역의 편의를 위하여 오랜 기간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관습, 사실인 관습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 3 1일간 강의를 마치고요. 크린선화증권에 대한 퀴즈를 보는 크린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있는데 다 5가지 예시사항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 31강 어, 강의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